주식시장처럼 역사가 자주 되풀이되는 곳도 없다. 아무도 당신에게 거액의 돈을 쉽게 건네주지 않는다. 주식투자는 나태한 자, 한탕주의자를 위한 게임이 아니다. 종목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먼저 깨달아야 한다. 주식투자로 급전을 마련해보겠다는 건 만용일 뿐이다. 세계대전조차 주식시장의 장세를 막을 수 없다. 투자라는 게임은 수학적 계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판단에 옳고 그름은 실제 돈을 걸어봐야 알수 있다. 매일 또는 매주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화내지 마라. 내부자 정보가 기아, 전염병, 흉작보다 더 위험하다. 주식투자의 최대 적은 무지, 탐욕, 두려움, 희망이다. 자동차를 살 때보다 덜 생각하고 재산을 거는 건 무모하다. 마지막이나 처음의 8분의 1을 잡으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주식을 한꺼번에 사는 건 시세에 대한 지나친 탐욕이다. 투자를 사업으로 생각하고 사업원칙 위에서 운영하라. 경솔과 욕심 대신 건전한 상식과 냉철한 사고를 가져라. 인간적 약점은 투자자에게 있어 최대의 적이다. 주식시장에선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도 필수다. 투자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훨씬 더 앞을 내다봐라. 투자자는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하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 공부와 노력 없이 무에서 유를 얻으려 해선 안 된다. 출발부터 유쾌하게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며 결코 서두르면 안 된다. 주식의 전환점을 결정해서 그 시점의 움직임을 해석하라. 움직임이 시작되는 심리적 시간에 투자 게임을 시작하라. 시장이 적절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참을성을 갖고 거래 시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성급하게 매수하면 결국엔 후회할 일이 생기고 만다. 최초의 거래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나름의 지침은 필수다. 최소 저항선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여라. 주가와 시름을 하거나 이유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큰 돈을 걸기 전에 일단 작은 시험 비용부터 걸어봐라.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매도해서 손절매를 해야 한다. 첫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식은 물타기하지 마라. 강세장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큰 돈을 벌어준다. 매일 소폭의 등락에서 수익을 내려고 탐하지 마라. 분명한 추세에 있다면 중간에 사소한 변동들은 무시하라. 추가 매수가는 이전 매수가 보다 높은 가격이어야 한다. 시장이 활발하다면 서둘러 작은 이익을 취하지 말자. 많이 상승했다고 팔고 많이 하락했다고 사는 게 아니다. 강세장이나 약세장에 있다고 섣불리 예단하지 마라. 추세와 맞서려 하지 말고 반드시 추세와 동행하라. 강세장에는 강세론을, 약세장에서는 약세론을 취하라. 장세를 확인하고 강세장이라는 가정하에서 거래를 하라. 위험신호가 있으면 즉각 행동을 취해 손실을 줄여라. 비정상적 조정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신호로 봐야 한다. 비밀 정보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 어떤 정보이든 간에 내부 정보를 반드시 경계하라. 주도주에서 돈을 벌수 없다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다. 제한된 수의 산업들과 그 산업들의 주도주들을 연구하라. 정보를 주는 사람은 정보의 질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비밀 정보에 현혹돼 거래를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추세를 거슬러가는 주식은 가능한 한 매수하지 않는다. 자신과 자신의 판단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시장의 소문들은 투자자가 방어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다. 주식시장의 호구들은 남들이 하는 말만 늘 연구한다. 어떤 주식이 계속 하락하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차트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면 이를 그르치게 된다.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감한 후에 계좌에서 인출을 하라.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떤 거래도 해선 안 된다. 주식으로 돈을 벌수록 절약하는 습관을 지켜내자. 평가 이익을 현금으로 바꿀 기회를 지켜봐야 한다. 아내와 아이를 주식시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라. 수익을 은행에 저축할 때까지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계좌의 평가 이익은 말 그대로 평가 이익일 뿐이다. 주식시장에서 바보는 항상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호주머니뿐 아니라 영혼도 괴롭다. 판단이 잘못됐다면 손실을 인정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라. 매도를 해야 할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청산하라 팔고 싶을 때가 아니라 팔수 있을 때 팔아야 한다.